아 <웃음> <웃음> 아이 <아니, 웃음> 너무 할거 아니에요? 이거? <웃음> 만 삼천 <3차> 번째 뭐야? <웃음> 야 경고나 사실 기다리겠어 다른 창에서 키면 안 되겠지? 와. 잘하는 사람도 시제 잘하겠지? 대기번호 만번이면 괜찮지 않아요? 근데 괜찮... <웃음> 괜찮은 것 같은데? 오나 괜찮아 나름 괜찮아 아 내가 아, 마지막 선택하면 안됐어 팬들이 마지막 처... 처음이랑 마지막에 되게 많이 오더라고 들어가기 어떻게? 들어가기 어떻게? 들어가기 어떻게 하냐고 들어가기 어떻게 하냐고 <웃음> 들어가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번지 뭐야 번지 뭐야 번지 뭐야 빨리 어이, 이거 찾아?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정 똑바로 요네 안녕하세요 캐럿들 제가 캐럿들과 함께 티켓팅한 티켓이 제 이름으로 최승철 기와 이렇게 티켓이 왔습니다 한번 제가 열어볼까 하는데요 오, 이렇게 오는구나. 오, 재생 감사합니다. 이렇게 티켓이 왔습니다. 저도 제가 티켓에서 제 이름으로 온건는 처음인데, 어, 그때 추첨을 통해서 이제 캐럿분들한 분에게 드리는, 드는 티켓인데, 제 이름이 써져 있어요. 음, 되게 소중하게 잘 간직해주셨으면 좋겠고, 티켓팅 이, 팁을 알려드리자면, 무조건 버티셔야 됩니다. 나가지 않는. 그게 새로 고침을 하거나 나가 나가게 되면 들어오기가 힘들더라고요. 어 처음에 저는 그 대기번호가 운 좋게 많이 안 떠서 되게 좋았는데 그거 버티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승리합니다.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저 제가 못티켓팅을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희 결혼행사와 콘서트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